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홍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침대에서, 쇼파에서, 주방에서 아무데서나 다양한 용도로 편하게 쓸수 있는 보조 책상입니다 배터리와 이터를 취급하는 MD홍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품인데요 저희는 유튜브를 촬영할 때, 쇼핑 라이브를 진행할 때 촬영용과 관리자용으로 이런 책상을 두 대씩 사용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이 보조 책상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소주를 한잔할 때이 보조 책상을 사용합니다 높이가 딱이에요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이동식 보조 책상은 쓸모가 많습니다 정말 편해요 주방이나 쇼파에서 사용하기 쉽고요 메인 책상 옆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무실은 물론 작업장에서 쓰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책상은 다리가 약합니다. 노트북을 올려놓고 문서 작업을 하면 화면이 흔들거립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책상을 지지하는 다리가 기역자 모양으로 하나예요. 다리가 이런 모양이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리지 않는 보조 책상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상판을 지지하는 다리가 일자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H자 모양으로 기둥 두 개가 상판을 받치고 있다면 그 책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네이버 쇼핑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동식 보조 책상 중에서 판매량 1위부터 한 50위까지 페이지는 5개, 6개 넘어갔나?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이 두개 달린 보조 책상은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거 네이버 쇼핑에서 산거 같은데요 한 2만 8천 원 주고 샀으려나? 좋아. 그 정도 된거 같아요 4만 원아아 4만 원까지 안해 이거 아, 2만 원대 왜요? 후반 에 요새 얼마나 싼데 어. 예. 음. 네이버 쇼핑을 검색해 보면 판매량 3천 개가 넘는 인기 제품들 있죠 그런 보조 책상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이 H자 모양으로 두개 있는 보조 책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책상인데요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튼튼한 다리가 H자 모양으로 상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책상은 노트북 문서 작업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판에는 책도 놓을 수 있는데요 제 책상에 있는 책을 여기다 꼽아놨네요 아 너무 가식적인가? 사마천의 사기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조 책상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잘알 텐데요 왜? 상판이 흔들리는 다리 한 개짜리 보조 책상만 판매를 할까요? 저렴한 제품으로 가격 경쟁하는 게 유리했던 걸까요? MD용에서 책상을 취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이런 보조 책상에 관심 없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상판이 흔들리지 않는 보조 책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판이 흔들리지 않는 보조 책상을 한번 취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배송으로 시작해 보고요. 100대 이상 판매가 된다. 그럴 때는 컨테이너로 수입해서 대한민국 보조 책상 시장을 접수해 보겠습니다. 책상이 잘 팔린다면 다양하고 튼튼한 가구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리 리뷰에서 소개한 LED 탁상시계인데요.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와 동일합니다. 당연히 알람 기능도 있고요. 온도와 습도도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도 되고요. 소리와 진동의 반응에 화면이 켜지는 기능이 있는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글씨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시간이 보입니다. 맞지 않나요? 공감하시죠?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은 예쁜 디자인이고요. 이 시계의 단점은 충전 식이지만 배터리가 아주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쓰려면 USB 케이블을 계속 꼽아둬야 합니다. MD용 스토어가 히터와 배터리가 아닌 인테리어 가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MD용이라는 브랜드의 취지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제품들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